아, 관대한 네. 아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의 그 예를 나열한 건데 네. 이런 게나오려면 네. 그런 도를 넘는 행동이 네. 왜왜안 좋은지? 네. 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음. 그 앞에 나와야 돼 음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.